오늘부터 20일 동안 물만 마신다. 아니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요요 올... <목소리> 위험하지 않을까요? 건강 지키면 섬츠로... <목소리> 근손실이 심하게 올... <목소리> <목소리> 탈모 가속화돼서 머리 다 부... 너 <목소리> 말해봐.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 차츰차츰 노력이든 뭐든 늘려가잖아.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요가 40번 가까이 오니깐 좀 징글징글하다 이번에는 차츰차츰 그런거 잘 모르겠고 크게 훅 한방 걸어서 뚫어버려 한다 아니 머리를 분명히 투블럭을 해달라고 이번에도 말했는데 꼭 한번 그 머리를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또 원블럭으로 다 밀어버리네 딥스도 해보려고 한다 링딥스는 왼쪽 어깨 충돌이 자꾸 일어나서 봉으로 바꾸니까 통증이 전혀 없다. 딥스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데 중요한 팀몇 개만 근육몬들 던져주면 감사하다. 이안데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구만. 그 오줌 좀 벽쪽에 붙여서 하지 말라니까 니